한시간에 20만원, 25만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되게 광고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정말 올리자마자 주문이 와다다다 정부에서 주최하는 로고도 만든 적 있고 진짜 저만 알고 싶었던 꿀팁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프리랜서지만 한 달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솔직히 총 수익만 많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연봉에서 지금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더보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회사 졸업 프로젝트의 2편 디자이너 실전편입니다. 어, 저번 영상 편집자 편이 너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조금 그 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뭐 장비나 뭐 편집 꿀팁 저만의 뭐 노하우, 사이트 뭐 저작권, 음원 이런 세세한 것들은 영상 편집 2편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이제 영상 편집 말고도 디자이너 실전편을 기다려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아주 빨리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파이프라인이 총 3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영상 편집 외주 수익이고 두 번째가 디자인 외주 수익 그리고 세 번째가 제 유튜브 채널 수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편도 그 영상 편집 편이랑 똑같이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단가를 올리고 안정화된 수익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그냥 요약해가지고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익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어,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많았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디자인 외주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걸 완전 메인으로 저희 모든 리소스를 100% 투자를 해가지고 벌었을 때의 수익이 월 300만 원 정도였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리소스를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익이 나진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거는 한이 정도의 비율로 투자를 하고 또 다른 거는 이 정도의 비율로 투자를 하고 밸런스를 서로 맞춰봤을 때 가장 큰 총수익이 나는 그런 비율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디자인 외주의 모든 리소스를 투자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저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 디자인 외주도 무경력? 비전공자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처음에 그 일러스트 한 권으로 배우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냥 그 책을 한 권을 보면서 컴퓨터 켜놓고 그냥 하루 만에 다 익혔거든요 근데 일러스트 툴이 생각보다 기본적인 툴을 다루는 거는 정말 하나도 어렵지가 않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저는 처음에 로고 디자인으로 디자인 외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로고 디자인이 생각보다 걸리는 시간이 되게 되게 적어요 왜냐면은 막 엄청 긴 상세 페이지나 홍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 이만한 로고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센스가 있고 창의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에 20만원 25만원 이렇게 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영상 편집이랑 똑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단가를 높게 받을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이 일러스트 툴을 익혀가지고 조금씩 몇개내 맘대로 로고를 만들어 본 다음에 진짜 라우드 소싱 같은 공모전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업이나 뭐 개인 사업자분들이 자기 사업에 쓸 그런 로고들을 디자이너들을 약간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굳이 뽑히지 않아도 내가 그냥 출품만 해도 그게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크몽, 뭐 승고 이런 재능 판매 사이트에 내 디자인 서비스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몽의 경우는 제가 해봤을 때뭐 딱히 디자인 전공자거나 어떤 경력을 체크하지는 않았고요 포트폴리오만 있으면은 무조건 거의 입점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써가지고 좀 포트폴리오가 내가 몇개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상세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정말 며칠 만에 수익을 바로 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왜 처음에 크몽 을 추천을 드리냐면 생각보다 이 크몽이 트래픽 양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약간 개인사업자분들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디에 로고를 맡겨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저것 검색하다가 제일 유명한 게 크몽이니까 거기서 진짜 진짜 많은 로고를 맡기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 방송국 공기업 기관 이런 데서도 크몽의 로고를 진짜 많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서 정부에서 주최하는 그런 로고도 만든 적 있고 어떤 공기업이나 엄청 유명한 단체의 로고 작업을 진행한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양 양치기로 엄청 엄청 일을 많이 하면은 포트폴리오가 그만큼 엄청 쌓이죠? 그리고 이제 크몽 내 리뷰도 이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말 이만큼 들어왔던 주문이 이만큼 들어오고 이만큼 들어오고 정말 그 리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말하는 그 존버 기간에는 좀 열정페이로 작업 건수를 늘리고 내 전문가 등급을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좀더 나의 서비스를 약간 신뢰감 있게 구매할 수 있게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크몽을 막상 시작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주문이 안 들어와가지고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때 치트키가그 크몽 내에 있는 광고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로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입점돼 있는 디자이너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첫 번째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구매하지 않아요 거의 1페이지에서 5페이지 안에 있는 전문가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를 하는 시기기 이 때문에 무조건 한 1, 2, 3페이지 안에는 내 서비스가 이렇게 올라와야 구매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최상단에 있는 서비스들은 다 광고예요 이게 따로 어떤 검색 엔진이나 막 구글 이런 데 띄워주는 광고가 아니고 그냥 그 크몽 카테고리 내 상위에 올려주는 그 광고일 뿐인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되게 광고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그게 그첫 번째 줄에 띄우는 게 진짜 비싸고요 그 두세 번째 줄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싸지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비싸게 태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 10만원 정도? 제일 싼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만 꾸준히 돌리셔도 어느 정도 한한 한 달에 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매출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크몽을 처음 시작하면 은 루키 광고라고 아직 광고를 한 번도 돌려본 적 없는 분들이 되게 저렴한 가격에 완전 상단으로 서비스를 띄울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꼭 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려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판매가 안 일어나니까 그 루키 광고를 한번 돌려봤는데 정말 올리자마자 주문이 와다다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포트폴리오랑 후기를 바짝 이렇게 쌓은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좀 고도화 시켜가지고 바로 단가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한달두달 달 하다 보면 은 점점 나를 찾아주는 고객들이 많이 생기고 내 포트폴리오가 점점 화려해져요. 그러면은 점점 수요가 높아지는 게 느껴지나요? 그때 가격을 조금 2만 원씩 3만원씩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크몽 내에 입점돼 있는 로고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도 단가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내가 작업했던 포트폴리오들이 좀 빵빵하고 리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비싸게 팔아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뭐한 개만 만들거나 뭐 일주일에 몇 개만 해도 어느 정도 회사 다니던 만큼의 월급이 보장이 되니까 이제 남는 시간에 다른 파이프라인을 늘린 케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제 단가도 조금 올렸다. 내가 시간이 좀 많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다른 파이프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다른 판매 채널을 만드는 걸 완전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제 그 크몽 안에 있는 로고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경쟁이 진짜 치열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광고비도 진짜 많이 태워야 되고 그 크몽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20%가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돈을 이만큼 벌어도 막상 다 정산받고 뭐 떼고 뭐 떼고 하고 나면은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자기 홈페이지를 만드시면 좋아요. 근데 막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 집에서 그 서버 비용만 지불하고 되게 쉽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보면은 그 SEO 잡는 게 있어요 뭐 로고, 로고 디자인, 뭐 디자인 외주 이런 식으로 잘 잡아가지고 거기서도 고객을 이렇게 받아오고 크몽에서도 이렇게 받아오고 이렇게 하시면은 프리랜서지만 한 달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로고 디자인이 조금 한계가 있다고 느꼈던 게 사람들이 보통 사업을 할때 로고를 한번 만들면 잘안 바꾸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만족을 시켜도 그 분이 다른 클라이언트를 소개시켜주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다시 재구매하고 또 재구매하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에 좀 한계점을 느껴가지고 지금은 로고 디자인을 막 집중해서 하지는 않고 그냥 내 업무 리소스가 남는 시간에 약간 취미 겸 부수익 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제가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아, 나는 디자인하는 게 너무 재밌어. 이거 관련한 일들을 계속 계속 해가지고 파이프라인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로고 디자인만 하지 마시고 뭐 현수막, 메뉴판 이런 서비스를 추가로 한번 등록을 해보세요. 이 크몽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제 한점 전문가가 있으면 은그 전문가가 되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서비스를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문가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만족도, 총작업수, 전문가 등급 이런 게 모든 서비스를 합쳐가지고 합산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로고 디자인을 하다가 다른 서비스를 새로 파도 나의 전문가 등급과 총작업 개수와 만족도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로고 디자인이 좀 매출이 많이 안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너무 몰두해가지고 내가 로고로 성공을 해야 돼. 내가 로고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하지 마시고 다른 연계된 파이프라 여러 개 서비스를 등록해가지고 솔직히 총 수익만 많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로고로만 재구매 고객을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는 조금씩 조금씩 업무 그 바운더리를 넓혀가지고 명함도 하고 한수막도 하고 메뉴판도 하고 뭐 홍보 책자 뭐 도복 디자인 이런 것까지 그냥 닥치는 대로 뭔가 다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는 일을 넓혀가지고 수익을 올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마지막 꿀팁 진짜 저만 알고 싶었던 꿀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이 크몽 안에 입장돼 있는 전문가들이 너무 너무 많고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고객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디자인 외주로 돈을 많이 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날 한번 되게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쉽게 고정 고객을 끌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어, 로고 디자인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첫 번째가 그 사업을 시작하려는 대표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표님이 로고를 만들면서 항상 같이 구매하는 서비스가 뭘까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오프라인 창업을 하면은 무조건 인테리어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주변에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님을 알고 있었는데 대표님한테 보통 그런 인테리어 맡기는 대표님들은 로고 디자인 어디서 제작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직접 저 같은 디자이너를 컨택해가지고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인테리어 사무소에 위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이제 그 인테리어 해주시는 대표님들이 저 같은 디자이너를 또 찾아가지고 외주로 맡기고 그 대신 커해주는 그런 수수료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래서 아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그러면은 다음에 그런 디자이너 찾을 일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맡겨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 로고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잘해주고 나니까 다른 고객님들이 인테리어 할때 로고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런 거래처를 늘리면 되게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개인 인테리어 작업하시는 업체에 내가 뭐뭐뭐뭐 이렇게 하고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는 디자이너인데 일거리 있으면 나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까이는 데도 많았지만 어 그럼 너가 한번 해보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은 그분들도 좀 좋은 포트폴리오의 디자이너를 찾으려면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업무 리소스가 필요한 일인데 직접 제안이 왔는데 포트폴리오가 괜찮아 그러면 은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맡겨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몇개 인테리어 사무소 대표님들이랑 뭐 거래처 같은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외주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되게 돈이 되는 양질의 외주 작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롯데 식음료 사업부에 있는 여러 가지 카페들의 메뉴판을 한 번 이렇게 싹 리뉴얼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인테리어를 맡으셨던 업체 대표님이 저한테 그 외주를 다 주셔가지고 제가 그 메뉴판 한 장당 5만원인가 10만원을 받았는데 정말 몇십 장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외주를 한번 받으면 솔직히 며칠만 집중해서 하면은 끝내는 작업인데 정말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런 인테리어 업체들이랑 1대1로 컨택을 해가지고 그업체에 약간 반고정?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도 완전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크몽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그 크몽 내에서 매번 경쟁하는 게 너무 지치기도 했고 이제는 크몽을 하지 않아도 그 인테리어 대표님들이 방 고정으로 주시는 외주나 단간이 들어오는 그 외주 작업들만 쳐도 저희 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크몽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크몽 수수료가 생각보다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은 로고디자인 을한 저희 전체 업무 리소스에 20%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고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제가 실제로 성공한 효과를 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취할 정보만 취하셔가지고 적용하고 싶은 부분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난 디자인이 너무 좋아 난 디자인 외주를 100%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 시도해보시고 안 되면 버리시고 또막 책도 읽고 다른 분들 영상들 보시고 하셔가지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보셔가지고 100% 업무 리서스를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저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나실 거예요. 왜냐면 전 20%밖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참고만 하시라는 거 어, 저번 영상에서 너무 뭔가 날카로운 그런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의 경우에는 이러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어,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저는 처음에 이 디자인 외주를 퇴사하고 시작 시작한 게 아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점심시간이 짬짬이하고 퇴근하고 뭐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회사 업무 외의 시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회사하고 이걸로 좀 돈을 벌면서 다른 것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둔 케이스니까요. 뭔가 제 영상을 보시고 아, 당장 회사 그만둬야겠어.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병행하시면서 솔직히 우리가 24시간을 모두 회사나 뭐 나의 업무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잠 조금 덜 자고 친구 조금 덜 만나고 핸드폰 조금 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조금 쪼개가지고 도전해 보시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적성이 맞는지 내가 이걸 재밌어 하는지 내가 이걸로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는지 한 2, 3개월만 해봐도 솔직히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해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퇴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이드잡으로 조금 100만원, 200만원의 수익만 나도내 연봉에서 지금 1000만원, 2000만원을 더 버는 거니까 정말 시드 쌓이는 속도가 진짜 훨씬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삶이 훨씬 여유로워요 뭔가 회사에서의 나의 위치나 뭐 승진이나 업무 성과에 연연해야지 않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의 시리즈 이름이 회사 졸업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무조건 퇴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근데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가치관에 맞게 제가 드리는 정보는 취할 정보만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